당신의 한숨 그 i 필이 u 할수 m s 지 t t i n 라 up, I'm sitting 지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씩 그냥 생각나시는대로 MCT MCT <웃음> MC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옛날 노래를 소개하는 그런 <웃음> 시간으로 해볼게요 이하이 노래는 알죠 알죠 그 해외 랜덤 채팅 알아요 혹시 <웃음> 모르신 <모르시면서>. 분 아... 아세요? <웃음> 해외 외국인들한테 노래 불러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었다가 <웃음> 뭐...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하니까 <웃음> 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때 닿하지 않아 그만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 말. 나뿐인 위로치만 누군가의 한숨 그무거 이 노래는 아시죠 다들? 네 아, 어땠어요? 좋아했어요 좋아, 좋아. <웃음> 그치 질문이 이상했어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? 1학년 아 1학년 좋겠다 막 내신 준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빡세게 하고 그러네요아 고생이 많네 그러면은 좀 힘내라는 의미로 한곡더 해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좋으시면 뭐 앵콜 하셔도 되고 <웃음> 네, 브라브 유어라이프라고 아빠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저도 옛날 노래 좋아해가지고 이, 이 노래 불러드릴게 힘내시면 좋겠어요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린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려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그 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 내가 가는 것이 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라잎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라잎나 인생아 아 우리 미래들이 여기 계시니까 나중에 진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앵콜을 안 하시네 <웃음> <웃음> 아, 되게 수줍은 <수주분이> 많으신가요? <웃음> 아 그러세요? 그럼 앵콜 하시고 싶으세요? <웃음> 앵콜 앵코를... <웃음> 아 <웃음> 유튜브는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실만한 BTS 노래를 한번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아세요? My u n 마이유니버스 아 그럼 다른 노래 다이너마이트 해야겠다 아니 반응이 안 좋은데? 그냥 아로하나 해야겠다 네. 어둠 불빛 아래 촛불 안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,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 마 화려하지 않아도, 꿈같이 않아도 너만 있어 주면 돼 걱정 마, I believe,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남변하지 않나 오직 너만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시 기전에 붙잡아 가지고 <웃음> 송합니다